오늘도 얼마 안되지? 행복하다 동생은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건 단어법이라고 모르세요 지금? 네 몰라요 그런 거알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채썬 달걀이 왕창 들어간 경주 교동김밥 스타일로 김밥을 싸볼 건데요 뭐 간단하죠? 그럼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것만 들고 가 아, 너무한 거아니오 거. 하나도 안너무하 참치는 역시 동원 참치! 사도 참치 무시하지 마라. 아, 식당용은 원터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나? 됐다. 걸린 건가? 어. 아, 저리가. <웃음> 이거 말고. 좋은 거좀사봐 짜른다, 짜른다, 짜란, 짜란다. 짜른다. 어, 됐어, 됐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가 디질랜드 젓가락, 젓가락 <웃음> 아까 까지. 으으, 잠깐만, 저기, 저저 저, 됐다. 부어욧. <웃음> 어마어마하고만 빠지게 됩시다. 어느 정도 기름기가 빠진 통조림 참치를 물기를 짜주면서 으깨줄 거예요. 아니 통조림 참치 우습지. 부어라 마요네즈. 오케이 <웃음> 쭉. 케이크처럼 한번 해봤어. 아니 됐고. 더? 응. 됐어. 후추. 콸콸 안 돼. 톡톡톡톡톡톡 다섯 번만. 야. 아니야? 심상먹어. <목소리> 심먹어 그치? 지 <목소리> 참치마에 눈들어라. 아이 흘리지라도 말든가. 한무지는 물을 미리 빼놓을게요 시금치를 삶으러 가시죠 앗 아, 뜨거 맨날 뜨고 나는 소금 간을 한 다음에 물이 또다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꾹 짜줘야 돼요 제가 해야 되나요? 내가 널 보지 않았니? <웃음> 아니야, 나 보지마 음. 간은 얼마나 해야 돼? 싱겁게 이 간도 맞고 저 간도 맞고 다른 간도 맞고 하면 은다 짜줘 마치 like 소금 파리딱 빠져보는 드라마에 빠져 있는지 알것 같고요 <웃음> 여기 작은 토막은 애기들용 꼬막김밥. 오이를 소금에 절일 거예요. 굵은 소금. 조금... 아니, 가는 소금. 가는 소금. 오이는 이대로 절여지게 둔 다음에 싸기 직전에 키친타올로 다시 한번 물기를 닦아주고 사용할 거예요. 저는 햄을 썰어봅시다. 달걀, 두파. 선택사항으로! 생크림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붙여도 괜찮아요? 네. 아, 너한테 한말안들으고 대답하지 마. 어, <웃음> 아, 나 진짜. 다 넣는 거 아니었어? 다 넣으면 수분이 너무 많아져. 영롱하지? 썰자! Yes. 귀여운 노란색 이뻐? 나도 귀여운 노란색 이뻐? 아! 아! 아! <웃음> 뭐가 뭐가 서로 없던 것뿐이야 오해하지마 아.. 사랑이 과했구나 고맙다 지금 방도 걸안 와봐 왜? 얼굴을 안 쳐다봐 리안? 맘마? 이모 열일하신다. 밥을 가져오시오. 부어라! 핫! 어? 호! 호! 이렇게 밥이 많을 때는 중간중간 뒤집어가면서 깨를 뿌려주세요. 소금도 조금씩, 요렇게. 아니, 본인이 뜨겁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목장갑. 기다려. 기다려. 아니 스피쳐서안 빠져. 나는 지금 장갑이 계속 벗겨져서 더 기가 막히다. 같이 움직이자.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 안는정개 해줄게. 아니야, 그냥 가. 님, 이 재료 준비만 5시간이 걸렸어. 어, 잠깐, 나 눈물 줘.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 너는 김에 밥을 깔거라. 나는 재료를 올리고 쌀 더이니. 자, 말아봅시다. 김밥에 김자도 못꺼 내게 해주마. 아 근데 맛있더라. 그치?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힘내게, 제건 이게 좀 고생스러운 대신 아주 맛있어. 안녕히 계세요. 난여기 떠나야 되겠어. 라스트 원. 김 기름 냄새에 묻혔다 꼬마김밥 42개 그냥김밥 37줄 묻혔다 와... 김밥은 사먹는 걸로 아니야 그래도 이게 더 맛있어 어, 이거는 이웃분들이랑 해서 나눠 먹읍시다 김밥 다 싸는데 걸린 시간 8시간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봐요 안녕 아나 진짜 소풍 가고 싶었나봐 왜 이렇게 김밥이 당겼지?